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진짜, 오지게 부럽네. 이 팀도, 월클인데, 이 팀이 그나마 낫네. 이전 팀보다는, 어. 박지성, 루드글리트, 크라이베르트, 발, 말런? 발런? 우와! 우와, 미쳤다. 야! 승력이 1 2 2면은 이거 반데이크도 못 막아 이 정도면은 한마디로 여기서 혹시 롤하신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싸이온 쿵급이야 이 정도면은 한마디로 터치 반데이크가 여기 있다고 해도 스탑이 여기 있어도 스탑 몸싸움 지금 몇이지? 스탑 몸싸움이 114죠? 114인데 여기 말런이 겁나 뛰어가가지고 그냥 에 몸싸움 몇이지? 에1 0잖아요 그냥 교통사고요이 정도면은 에이 그냥 겁나게 뛰어가면은 겁나게 군받고 진짜 어? EQ하면서 겁... 아이 EQ래 E컨트롤 하면서 빨리 뛰어가면은 빨리 뛰어가서 이제 스탑 스탑 이제 대기 타고 자 이제 한번 박아보시지 이러면서 딱 이제 이렇게 무장 딱 하고 있으면 그때인지 그냥 어? 뭐야? 이러면서 E컨트롤 딱하면 그냥 스탑 여기 맞고있다가 갑자기 풍 뚫려 그냥 그 진짜 거의 진격의 거인 수준이랄까 이 정도면은 진짜 이거 뛰어가다 그냥 바로 박아버리니까 바로 부서잖아요한벽 몇... 일기인가 하여튼 거기서 어 거의 구수준이야 이게 스타미 그 벽이고 거의 진짜 구수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팀이 야이 팀은 진짜 이런 팀안만났으면 좋겠다 진심 공식 경기 공식 경기 돌렸는데 진짜 이런 팀 만난다 게임 포기할 거야 그냥 어